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이고 하는 일은 영업사원입니다. 결혼을 하여서 딸린 식구들 때문이라도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일확천금이나 노리는 사람들로 보여서 복권 자주 사서 긁는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게 취급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영업해서 벌어들인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제 생에 처음으로 3천만 원을 목돈으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동창회 갔더니만 아 글쎄 친구넘들이 주식으로 떼돈을 벌었다면서 무용담을 늘어놓는데 전 그날 화제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어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저는 인터넷으로 경제면을 검색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지 친구넘들 화제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요. 무식하다는 소리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두어 달 정도 경제면을 보고 있으려니. 그제서야 어렵고 생소한 경제 용어도 좀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주식해서 몇백 벌었다는 친구 따라서 룸살롱도 가보고 하니까 주식은 복권이랑 틀리고 뭔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일이면서도 돈도 벌수 있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전재산을 증권계좌에 이체하게 됩니다 오로지 코스닥 종목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식 투자란 고급스러워 보이는 일에 나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에는 인터넷 대표주란 종목이 있어서 샀는데 이틀 로 10% 수익이 나서 팔았고 또 다른 종목을 샀더니 또 수익이 나서 팔았습니다. 또 다른 종목을 샀더니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게 약 일주일간 수익을 내고 보니 전 멍청하게 살아왔던 과거들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노동을 하면서도 복화의 버금가는 짜릿한 즐거움도 누리면서도 집에서 편안하게 근무를 하면서도 무엇보다도 하루에 대여섯 시간만 노동하면서도 노동 후에는 고급스러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양주를 마셔가면서도 제가 영업을 할 때에는 문전박대를 당해가면서 때로는 울면서 소주 마셔가면서 하던 일보다도 돈의 몇 대를 단 일주일 만에 벌수 있는 일이 있었다니 하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뒤늦게야 복을 내려주시나 보다 생각하고 전그 이후 제 직업이던 영업사원에서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해서 그 이름도 거창한 데이트레이더가 제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차트도 모르고 캔들도 모르고 지지선이니 양봉이니 하는 말들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데이트레이더였지요. 아, 뭐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나요? 골치 아프게 그런 것들 몰라도 돈만 잘 버는데요. 저는 많이 벌었습니다. 약두달 정도는요. 고급스러운 품위를 지켜가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제 재산이 무려 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시황이 벌개 지면 내 마음도 따라 벌겋게 달아올라 미친 듯이 추격 매수를 했고 추격 매수를 할 때면 나처럼 마음이 벌개진딴 놈들이 행여나 붙어갈까 봐안달하면서 몰빵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분산 투자니 손절매니 하는 말들은 안전빵 포카치는 넘들이나 하는 말이지 무릇 고수라면 뻥카도잘 치고 내내 꼴다가도 한방에 끝장내는 사람이 진정한 포카판의 고수일진데 내 어찌 쫀쫀하게 작은 길 분할 매수로 갓 시작한 직업의 품위를 손상시키겠는가 전 오로지 몰빵으로 몰빵으로만 주식 투자를 했고 한 이틀 내려가는 주식은 그날 무조건 볼빵을 했습니다. 지가 이틀씩이나 내렸는데 지가 가면 어딜 가랴? 희한하게도 이틀 내려간 주식을 사면 꼭오르더라고요 그때 저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이틀 내린 놈 3일 내리면 더 좋죠. 무조건 샀습니다. 아침에 벌게진 놈은 반드시 추격해서 뒷덜미를 잡아채는 전략으로 딱두 가지 원칙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물론 몰빵으로요 이제 제 이야기의 다음 스토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코스닥이 내림세를 타면서 벚꽃이 지는 시점에서 제 재산도 떨어지는 벚꽃과 함께 산화해 갔습니다. 자꾸 줄어가는 저의 통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서서히 미쳐갔습니다. 온전을 하려면 역시 분할 매수하면 안 되고 오로지 한놈 차만 넘 잡아서 몰빵에다 미수까지 타면 어쩌다 한 방은 맞겠지. 결정적으로 핫하고 끼 있는 종목이라 여겨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배팅을 했습니다. 웃기는 게 내가 산 종목이 바로 그날 역사상 최고점이었네요. 다시는 내가 산 가격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더 이상 나의 직업이 데이트레이더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결산을 해보자면 종자돈 3천만원에 대출받은 돈 2천5백만원에 마지막 미수쳐서 증권사에 빚진 돈 300만원에 총 5,800만원을 골았던 것입니다. 난 내가 빚진 돈은 고사하고서라도 당장 내가 거래하던 증권사에서 300만원 안 갚는다고 협박을 당하게 되었는데 신용불량자로 된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땐 정말 300만원은커녕 아이 우유값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난 당연히 내가 쫓았던 것이 신기루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때도 못 느끼면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전그뒤약 2년간 외식이란 걸한 번도 못 하게 되었고 따라서 불쌍한 우리 애들도 내내 밥만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지가 다니던 백화점 전 여직원 중에 최고로 예뻤던 제 와이프도 다시 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전 영업을 마치고도 새벽에 아파트를 돌면서 식품을 배달해야 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학생회장도 하고 해서 따르던 후배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대학 때 저를 따라다니던 과후배 여자애를 제가 새벽에 배달하던 한 고급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 선배 아니세요? 어 그래 올만이네 선배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전 2년간 그렇게 빚을 갚았고 드디어 올해 봄에 우리 식구들과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놀러도 가게 되었습니다. 전 그동안 다시는 주식 근처에는 안 가겠다고 다짐을 하며 살았고, 실제로 주식하는 친구넘들도 안 만났습니다. 올해 제가 하던 영업 아이템이 나름대로 결실을 맺어 돈도 좀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말이죠. 제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통장에 쥐꼬리만 한 돈이 있게 되니까 또 주식이 궁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달 전부터 이곳 들어와서 룬팅을 하게 되었고 또 돌아가는 판을 보니 지금은 하락장이라 잘만 하면 바닥에 사서 재미를 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했던 그때는 코스닥이 정점에 올라 제가 상투를 잡았던 때이고 지금은 하락하고 있으니 지금 투자하면 절대로 안 까먹을 거라는 자신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대부분의 저명한 애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면서도 오늘도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제가 다시 주식에 손대면 안되겠죠 하지만 한번 주식을 알고 보니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심을 끊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전 어쩌면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저좀말려주세요